안녕하세요. 부서순의 순입니다. 아, 일단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고요. 오늘은 이제 회사원 컨셉의 그런 옷인데 저희 누나가 어디서 캡쳐해서 그런 걸 보내줬더라고요. 그제 본명을 처음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권순영 이름이 세무사 같다고. <웃음> 오늘은 권순영 세무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 여기 증권시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브릿지 가사가 올라갔다 내려간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 같이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이제 부석순이 아직 뭐 티징이 많이 안된 상태라서 좀 약간 하락세가 주심 있는데 요때 많이 사셔야 됩니다. 요때 사셔야 <웃음> 곧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때 사셔야 됩니다. <웃음> 머리를 바꿨는데 아, 괜찮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석순의 음 뮤비가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저 리더거든요 <웃음> 어, 오늘 하루 열심히 해서 무석순 뮤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o 오! 오! 오! 오음 하나 모구석순밖에못 <웃음> 알아듣겠어. <웃음> 어. 좋아. 이거 내가 그때 이렇게 내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주 그냥 일들을 잘해 놨어. 주석순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세컨드윈드로나 가는 <목소리도> 주식 <목소리도> 같이. 다가더먹겠 인생 먹참물어 먹고 마시게 자 여기 비타민 abc 이핑 너무 재밌습니다. 뮤비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남자 빠를 수 있는 지난차야차를리고 있는데! 둘리로 가는 거야? 네, 저희 파이팅해야지 첫 뮤직비디오 일일차가 끝이 났습니다. 네, 희 뮤비가 처음이여가지고 되게 처음엔 좀 설레고 좀 떨리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참 즐겁게 잘한 것 같습니다. 즐겁게 계속 그 거의 뭐 뮤지컬 형식으로 계속 촬영되다 보니까 네. 붙어 있는 시간이 계속 네. 많아서 계속 뭔가 춤이 계속 연결되는 느낌이어서 음. 계속 함께 있 거예요. 내일까지 잘 해서 이제 네. 완벽한 뮤비, 네. 즐거운 뮤비. 뮤비, 에너지 있는 뮤비, 뮤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내일, 내일, 내일 만나요. 에너지가 생각난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요. 행복은 선물 순이 아니라 도석순 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게는 이제 못지시고 물어 보고 마시게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모로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와 세븐틴 준! <웃음> 진짜 고마워라 이거아너 어제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진짜 서운할 뻔했는데 진짜 커피차를 아, 생각하고 못 했네. 아니야 너 와준 것만은 나도 솔직히 다른데 치얼스랑 아, 다른 아, 아니야, 아니야. 못, 못 가가지고 아, 할 말이 없긴 한데. 행복은 성급순이 아니라 부석순. 안녕하세요 리더 석입니다. 아 우리 준 선배님 어, 이렇게 저희 부석순을 위해서 커피차를 <웃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해 I don't know. 난 니키버 지부자 중전하지 기구 제스는게 너무 확실히.. 제 마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까요? 한번 잡잡아잡아보겠다 오케이.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웃음> 아 네, 저희가 또 안녕하세요. 또 장에또 영지 씨가 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영. 영 네, <웃음> 영 아, 어. <웃음> 네. 영, 영지까지 네. 그렇게 서있을까? 네. 그래? 무섭순, 무섭순, 무섭순 아 이게 네. 무슨 우리. 조합입니까? 김치 피자 트럭 소유? 어? 스타일? 5년만에 컴백을 하는데 맞아요. 5년만에 컴백 영지씨가 5년? 지원사격을 5년이라고요? 네. 네. 고창호씨가 네. 2 8년 3월인데요 그 창대한 컴백에 영지씨가 영지 피처링을 또 해주셨죠 저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아, 저희도 감사해요 아 지금 촬영을 다 했는데 네. 촬영하면서도 솔직히 저희도 놀랬잖아요. 영재가 너무 잘했고 그렇죠. 영재가 너무 바빴는데 그렇죠. 도와줘고 아, 제가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파이팅해야지라는 주제가 부석순이랑 너무 잘 맞는 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저는 곡을 듣자마자 바로 납득이 됐거든요. 아, 아 파이팅해야지라는 주제가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수 있는 사람이 몇 없다고 아 생각이 드는데 오, 와중에 제가 있다. 우리 아, 너무 잘했어 어, 완전히 파이팅 완전 완전 파이팅 그 자체. 어, 그래서 이 시그니처 포즈 한번 저도 굉장히 네, 끼고 싶어요. 싶어가지고. 어, 좋아요. 네. 부석순영. 네, 부석순영. 부석순영. 아, 좋네. 우리 부석순영. 영 네. 이렇게. 네. 우리 부석순영. 어. 괜찮은데, 잘 만든다! 괜찮다! 괜찮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수고아씨 퇴근해도 되나요? 네아니요 네, 네. 안녕! 안녕! 아, 아, 어 쿨해! 쿨해! 쿨해! 영지 씨는 진짜 꼭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하게 됐네요. 진짜 네. 네. 이영규 최고! 네. 영지가 힘을 이렇게 주는 사 살... 저희들 마주 촬영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해 내어 <목소리> 지금 이 시간에 온 이유가 딱 그것 때문이에 힘들 때. 그래? 그냥 네할거다 하고 그냥. 낮에 <웃음> 일정 다 보내고 그냥. 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낮에 오면 올수 있었는데 제짜 <웃음> 응. 힘들 때와가지고좀 이렇게 멤버 한명올 때가 <웃음> 좋은 것같아어때좀힘좀 좀 나지 않아? 어? 어 딱, 딱 3분 갔어. <웃음> 진짜. 오뚜기였어. 됐어, 3분이면 충분해. 어. 안녕하세요. 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이에요. 아, 어, 순 씨. 네, 아, 지금 이제 뮤직비 촬영 이틀 차이고 네. 아, 지금 이제 거의 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좀 남긴 했지만 아직 어, 그렇죠 아직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아. 뭐 거의 뭐 고지가 코앞이다 맞다 있다 네, 그런 좀 단계로 왔고요 어우 네. 디노 씨 일로 오세요 야, 디노가 이번 네. 왔습니다 우리 디노 아, 멋지십니다 우리 디노 아니 근데 또 형들이 많이 지칠 텐데, 지칠 텐데, 또 오니까 반갑게 맞이해서 고맙죠. 아, 너무 반갑습니다. 맞이해주는 게 그게 힘들면 힘들거든요. 아노뒤니까 승관이가 잠을 깨더라고. 응. 응. 바로 그냥 여기, 여기 털려고 이거. 바로 어, 달아버리면. 승관 승관이 차리고. 어떤 소리 들리더라고 <웃음> <웃음> 정신 못 차리고 그때 뒤놓으니까 들이 빡빡 딴 텐데. 내가 어. 신났어 아주 그냥 아드레나리 딱 돌아가서 이렇 자, 프리사일러스! 이거지! <웃음> 이거지! 스토리 속에 친구 잘라보 나, 나, 나 저, 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한몸이 되는. 포버 인다 왔어. 우리 포버 팀은 리 있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 동생들이에요. 이게 내 동생들이에요. 이게 내 동생들이에요. 콘서트 때보다 목을 더 쓰고 있고요. 목이 지금 <웃음> 나갔고요. 항상 어떻게 사람 화이팅 하나요? 아니저 어떻게 사람을 항상 화이팅해요? 이런 부정 에너지가 가끔씩 찾아올 때 해줄 수 있는 말 화이팅 해야지. <웃음> 아니, 그럼 어떻게 항상 화이팅 하는데? 그럼 화이팅 하지. 번느니씩 <웃음> 대학군. 아니 네 이게 어떻게 내가 화이팅 그냥 화이팅 하는 거야. 이순꿈이죠아 저희 마지막 티날레를. 피말레를... 정말 엄청난 투표와 지금 어 굉장히 많은 댄서분들 지금 이틀동안 너무 고생해주시고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물론 저희도 힘들지만 저희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다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어 같이 힘이 되주면서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고맙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마지막 촬영 이 피날레 투표를 날리면서 저희가 점프를 하면서 마지막에 스탑을 잡히면서 끝나는 이제 컷인데 어, 정말 에너지 넘치게 우리가 마지막 어, 피날레를 잘 장식해서 좋은 뮤비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순의 뮤비 파이팅 해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굉장히 많이 어질러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바로 또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 이 노력을 배반하지 않도록 저희 부석순 앞으로도 항상 겸손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더가 되니까 뭔가 말을 계속 뭔가 잘 나오고 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좋아해, 서가해. 부석출 부서출. 안녕하세요 부석출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부석출유비를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해주셨고 그리고 멤버들 그리고 댄서분들, 스태프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 네. 어, 너무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이번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 나눠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때 봐요! 안녕!